괜찮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습시다이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루틴 2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루틴 2도 똑같아요. 상체 한 동작, 코어 한 동작, 하체 한 동작입니다. 바로 들어가게요 딥스인데 어, 저번처럼 똑같습니다. 3개를 천천히 하고 5개를 조금 빠르게 그리고 다시 3개를 천천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딥스를 하는데 딥스 목적은 뭐 팔도 있겠지만 저는 가슴 위주로 이 무릎이 가슴보다 앞에 있으면 가슴 운동 되는 거. 하나, 둘, 셋. 하고, 또 10초 쉬어줍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힘드신 분들은 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턱걸도 마찬가지고. 일단 10초 쉬어주고, 5개 빠르게. 빠르게도 근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고요. 제대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한도 또 이렇게, 1, 2, 3, 10초를 쉬어줍니다. 마지막도 3개, 하고, 세개 천천히, 둘, 최대한 천천히, 또 10초, 1, 2, 3,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3세트를 합니다. 3세트를 하고, 또3 0초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30초 휴식, 레스트로 한 다음에, 바로 또 코어 동작으로 넘어가볼게요 루틴2의 코어 동작은 브릿지인데 브릿지는 둥부랑 코어랑 많이 진짜 이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어려울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누워서 하나 좀 천천히 둘 홀드가 1초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셋넷 1초 다섯 이걸 스무 개 20개 한 다음에 또 10초 홀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어, 열. 레스트 10초. 1, 2, 3, 8, 9, 7. 이렇게 하면 코어 끝나는 겁니다. 할때 최대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 뒤쪽. 대퇴가 확실히 작은 느낌이 있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또 이것도 마지막 세 세트를 하고 나서 3초 휴식. 하시면 됩니다 자 루틴 2의 마지막 하체 동작 런지 인데요 런지를 보통 이렇게 하시죠 하나 둘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한 다리를 10개씩 해줍니다 주위에 잡을게 있으면 잡으셔도 돼요 저도 왼쪽 다리가 한 1cm인가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안잡히는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폭 잘 생각하시고 할 때는 런지 당연히 아시죠? 앞에도 90도 뒤에도 90도 이렇게 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또 10초 쉬어줍니다 이렇게 10초를 쉬어주고 똑같이 3세트를 반복하는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루틴 2의 하체 동작까지 해서 루틴 1까지 포함하면 상체 두동작 턱걸이, 딥스, 코어 두동작 크런치, 브릿지 그리고 하체 두동작 스쿼트, 런지 이렇게 총 6개의 동작을 가지고 매일 했어요 거의 주한 5에서 6일 이렇게 6개 동작이 지금의 제 몸을 한 70% 정도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나머지 30%는 스트레칭이랑 버피테스 인터벌 그리고 200m 인터벌 그리고 뭐 나머지 동작들도 추후 차차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